Come 어 n 가만히 있어. t o 까지 아니 조금 t h e r She took my m o t 뭐야 r s o m e b 뭐야. 뭐야, 뭐야. l well, well, well, well, w e l 이렇게 뜻깊은 한 주를 근사히 그러니까. 보냈어요. 맞아요. 벌써 첫 주가 힘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와, 우리 시상회도 아, 시상회, 시상회, 시상회 갔다고? 시상회? 갔다고 시상회? 시상회? 어떤 영화 보셨어요? <웃음> <웃음> 어떤 영화? 이지 성장 선장. 시상식도 <웃음> 가서 네. 해피 엔딩이야 그러면? 좀 아, 들어보자. 해피 엔딩이면. 아하금 아, 자 아, 시상식 가가지고 저희. <웃음> 이번 주 안에 맞아 진짜 커맨 있었던 하고 거. 거 맞아. 시상식 고 신상 타고 쇼케이스 하고 펜디 하고 하고 준도 아, 하고 준노카도준는왜 들어가? 아니 첫 주가 되게 약간 음, 기억이 안. 예. 응. 그러니까 한 저번 주 네, 저번 에 되게 쇼케이스한지 오래된 거 같은데. 근데 맞아. 월요일이 맞아. 맞아. 근데 짧으면서도 되게 자주 와서 그런가? 내가 대박이 알려줄까? 데 그러면 저희가 2 9일 날, 컴백을 한거잖아요 네. 지금 며칠이 지났일 6일, 6일. 6일 지났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비비가 유튜브 비비가 유튜브에 비비가 유튜브에 비비가 유튜브비가유튜브 미지에 네?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미지에 믿기지가 않네. <웃음> 지금 <야>. 방금 팬싸에서 <웃음> 랩하고도 <해>. 지금 나이가 믿기지가 <웃음> 않네. 아니, 아니 정말로, 유나 말대로 너무 미디나 이런 것들, 그럼 너무 사랑 많이 주시고. 정말 리지이 말대로 신인상도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미찌라는 이름 생기고 나서 첫 활동이었잖아요. 아니지. 그래서 미찌들이랑 이렇게 팬 사인회도 벌써 몇번 했어요, 저희. 두 번. 그것도 기억 못 하나요? 아니. <웃음> 아니. 어제랑 오늘인데? <웃음> 기억 못 해. 알차게 보냈는데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하고 <웃음> 앞으로 남은 한 달을 또 이렇게 맨날 맨날 미지들 볼걸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미지분들 오셨는데 정말 먼 곳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맞아, 맞아. 보니까 또 우리 힘들지 않냐면서 그러시는데 또 아침부터 같이 우리랑 일정을 함께 해주신 미지들도 계시고 목이 너무 열심히 맞아 응원해서, 맞아, 열심히, 응원해서, 응원해서, 열심히, 응원해서, 응원해서 열심히, 목이 진짜 목이 다 쉬었어요 진짜 유나 너무 예뻐 그서 어떻게 목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어, 너무, 어.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맞았다. 저희를 위해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어공주 <웃음> 에리얼도 목소리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봐주셔서 저희를 응원해주신 거 보니까 진심으로 어. 울컥했어요. 데이나의 스토리 달리기. <웃음> <진짜>. 여기까지였습니다. <웃음> <그냥. 웃음> <나> 방금 동화 뜸 제일 문제였어바비 인형의 서토동도마 잘할 것 같아요. 한 <웃음> <웃음> 무슨 멜로디 야 지금? 아 진짜 저희 뭐 아이씨 뮤비도 너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열심히 찍은 보람이 있어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이번 한주 너무 뜻깊은 한주 됐던 것 같고 다음 주도 다음 우리 한 주도? 우리 체력 충전을 하고 이번 한 주에 뭔가 사람들과 함께 방을 볼이 있었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팬분들도 우선 팬분들이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멤버들이랑 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일주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 맞아. 그래서 맞아. 뭔가 되게 평소랑 달라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첫 컴백인 게 나는 너무 신기해. 우리 컴백. 데뷔 그때는 첫 데뷔였는데 지금 뭔가 첫 컴백 이러니까 되게 컴백. 앨범도 있으니까 뭔가 되게 기분 좋아 <웃음> 새로운 뭔가 <것> 되게. <같애. 웃음> 그 이날 그, 그, 그, <웃음> 가운데 안 주는? 아니야. 이날 진행해 무슨 일이야? 왜 왜? 그래서 아. 뭐 저희 맨날 맨날 이렇게 짧게 짧게여도 팬분들과 이렇게 V. 또못 오신 팬분들도 이렇게 계속 뵙고 얘기하고 짧게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뭔가 일주일 한 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킨그 거였어요 너무 일주일 동안 우리 멤버들도 고생했고 미찌들도 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많았어요. 우리 음, 충전하고 이주도 정말 열심히 진짜. 같이 달려봅시다 민지들은 충전이 월요일부터네. 민지. 오늘 일요일구나. 오늘 주말, 주말 아, 일요일 소중한 일요일 주말, 주말, 주말 시간에 저희에게 감사합니 <웃음> 감사해요. 제가 음. 그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웃음> <웃음> 그렇 <그쵸>, 주말 소중하죠. 직장인의 주말은 대단한 주말은. <웃음> 진짜 오늘 팬사인회에 나보다 어린 분도 계셨어. 맞아. 깜짝 놀랐어요. 저랑 그래, 이름이 똑같았어. 맞아요. 맞아, 맞아. 이름 썼는데 성함이 뭐예요? 근데 예지예요이막예지예 막고 어, 예지예지 이러면서 되게 지여워를 막고 예지예요를 막고 맞지예요 맞아 고예지예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고 예지예요를 막고 지예고 이거 하고 유나동생 이렇게 했어 아, 어, 너를 유나 동지 기분 좋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저희 진짜 다음 주에도 이치 너무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이쯤이죠? 이치 이치 나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자. 다시 주차도 응. 화이팅. 화이팅. 시작. 이치 이치 날자